안녕하세요. 우문천입니다. 지난 2017년에 백사계에서 출품한 흑차 미전입니다. 대개 미전은 홍차 부스러기를 압착해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1급 복전차 부스러기로 압변하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부스러기란 표현은 백사계에서 하진 않았습니다. 1kg짜리 전차입니다. 이제 제작된 지 3년차에 들어갑니다. 내지로 한번더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나네요. 기계 기납으로 상당히 강하게 제작되어 있어 표면이 반질반질합니다. 차 가위로 모서리만 조금 잘라보았습니다. 잘라진 양이 16g 나옵니다. 기납이 거의 벽돌 수준이라서요. 약 5g짜리 한 조각을 우리기로 합니다. 백도시 정수기물로 짧게 10초간 1회 세차 후 3분간 윤차하였습니다. 찻잎이 수분이 흡수되도록 좀 길게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단 배저향이 복전차라기보단 공첨차 향기가 납니다. 1포째 탕색이 매우 짙게 나오는데요. 아마도 부스러기를 모아서 압병한 것이라 짙게 우려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2포째입니다. 역시 탕색이 짙습니다. 하지만 은은하고 달달한 공첨차 맛이 납니다. 3포째입니다. 4포째입니다. 5포째입니다. 여기까지 거의 탕색이나 맛이 차이가 없이 일정하게 우려져 나옵니다. 6포째입니다. 맛이 조금 빠지기 시작하네요. 탕색은 아직도 진합니다. 7포째입니다. 탕색이 조금 더 연하고 맛도 연해지기 시작합니다. 8포째입니다. 탕색이 급격하게 빠지면서 맛도 거의 끝나갑니다. 9포째입니다. 이제 거의 맛이 다 빠졌습니다. 이 흑차 미전은 백사계에서 처음 시도한 것으로서 약간 공첨의 은근한 단맛이 편하게 마시기 좋고 가격도 착해서 좀 쟁여두면 좋은 차 같습니다. 이상 오늘은 2017년 백사계에서 나온 흑차 미전에 대한 간단 시음기를 올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